박지성 대한축구협회 유스전략본부장이 12일 모친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박본부장의 어머니 장명자씨가 사고 당시 손녀를 지키려다가 부상이 더 커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뉴스엔 보도에 따르면 박본부장의 어머니는 2017년 연말 아들 내외가 거주하는 영국 런던을 방문했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고인은 손녀이자 박본부장의 딸인 연우양과 함께 있다가 교통사고를 당했고 당시 본능적으로 손녀를 보호하려다 더 크게 피해를 입었다고 매체는 한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사고 직후 고인은 런던에 있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1월 12일 숨을 거두었다. 연우 양은 다행히 부상 없이 건강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본부장은 현재 영국 런던에 있으며 자세한 장례 절차는 확정되지 않았다. 한편 박본부장은 지난 2014년 7월 김민지 전 SBS 아나운서와 결혼식을 올렸고 2015년 첫딸을 얻었다.